오오. 힐을 먹여줬는데 오 삼이라 싫어요, 엿 먹어요. 먹었는데 아파, 잘못했어. 응, 너나못 죽여? 응, 너나 못. 하! 닌자도 내가 즐거워 보이면서 재밌어 보이니까. 마오고 뒤에 가면 우리 팀도 불편하고. 그것도 맞아. 근데, 내 맘이야. <웃음> 근데, 내 맘이야. 대여갔으면 상대가 괴로워서 더 행복했을 텐데. 아, 근데 상대가, 좀 이게 더 행복해요. 상대가 약간 그 까여 하면서 아파하는 그 피를 닿는 피를 보면은 전 그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빌라니 내꺼! 아! 야 한입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킬좀 먹자 킬 좀. 나도! 펜타 못 준다. 파이크 내놔. 파이크 일로와. 펜타는 안 돼. 빵! 오, 트리플 킬? 야, 컨트롤! 야, 컨트롤! 오, 오, 오, 미친, 나, 게임하면서, 펜타먼고 처음이야! 그만큼로 펜타먼고, 아닌가? 와, 미친! 아, 후배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님께서4 0 0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머, 나 현우 유저네. 야! 죽여버고 싶다. <웃음> 현우, 현우, 잘못 들은 거지? 현우, 현우, 현우. 아 정말 미친다. 네, 현우만 보면은 소리 고비리 에어본 맞춘다면 개 패고 싶다. <웃음> 에어본 Q W W W W 무기스킬 고 죽여버리고 싶다. 아, 블래 말고, 넌 아니고, 현우가 옷이 없다고? 장난해?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이씨 깜짝이야. 사랑이다, <목소리> 사랑이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작가님. 이거 알잖아요. 이거 알잖아요. 작강님, 작가님작가님 너무 신났다.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나서 그랬어. 내가 봤을 때. 작강 너무 신났어. 작강 진정해. 멘트 치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그래도 멘트 잘 뱉네. <웃음> 여전하네 작강. 어 여전해요 여전해. 아 근데 님들 이거 개편하다. OBS 이게 한쪽에 OBS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채팅이 다 옆에 같이 있어. 놀이공원 직원분 같아요. 환상의 나라 자격랜드로 자, 앉아봐 내려주시고요. 자, 바로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참 자리 남습니다, 여러분. 시참 자리는 여러분, 한정적이지 않아요. 무한대니까 여러분 오! 불러주세요. 네네. 자, 채팅에 닉네임 적어주 진짜 진심 나개 깜짝 놀랐어 진심 아니 진심 블루님 저기 있는 줄 알고 일렀왔는데 뒤에 있길래 개 깜짝 놀랐어 미친 와 놀랐다 응. 중3이 늦은 거야 올려줘달라 올리지 말라고 내가 맨날 말하잖아 올리지 말라고 허! 키 내려버리 전에 그만 올려 키 올려버리 전에 그만 내려 싫어 올리지 말라고 누가 올려달라고 했어? 올려달라고 했냐고 누가 올려달라고 했어? 부탁했어? 했냐고 <웃음> 아니요난 받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 올려달라고 는데난 올리지 않아 어? 아니 올릴 거면 좀 웃기게 올리던가 뭐아저 2m 조금 안돼 이렇게 올리던가 네영상 어? 네, 영상이... 이때도 그렇게 되게 족같았네요아씨발내려봐 <웃음> 근데 춥다 잠깐만 창문 열어놓은 거 추운데 나옷좀 입자 어이,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목소리> <목소리> <그냥 창문> 아추추 <웃음> <목소리> <잡히구나. 목소리>